자, 목사님 오늘 어디 말씀을 읊조려 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말씀 중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이 말씀을 읊조려 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하가다 매주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어떨 때는 짧은 구절이니까 빨리 읊조려지는 경우가 있고 네. 어. 어떨 때는 좀 천천히 읊조려지다가 다른 생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읊조리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자기가 많이 스스로 발견하게 돼요. 네. 뭐 말씀 안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어느 단어와 함께 내 생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네, 경험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그 업조리면서 빠져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음.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문제를 조명하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런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지. 음. 어떤 한 순간의 깨달음, 음. 또한 순간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야가다라에서 음. 많이 경험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 내가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다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런 습관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구나 네. 네. 의외로 말씀을 읊조리면서도 말씀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음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많이 네. 바뀌 네.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마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어. 오랜 네. 시간이 지나야 뼈와 근육이 자라듯이 내가 매일매일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고 읍졸해야 네. 내 안에 영적인 속사람의 뼈와 근육과 음. 피가 만들어지는구나 음. 그걸 경험하게 되죠 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가나는 마치 하루 세끼 음식을 먹듯이 음. 네. 매일 습관적으로 내가 평생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이런 체험을 통해 더 깊이 경험하게 음. 되죠 그 생활이 네. 돼야 되는 네. 거군요 네. 생활 네. 오늘 그 요나 이장 9절 말씀 함께 읊조해봤는데요 네. 말씀 좀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웃음> 참 너무 신기한 게 음. 연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자기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 음. 물고기 뱃속에서 하거든요 네. 너무 어, 신기하지 않아요? 엄청 그 괴로운 상황이었을 거 네. 아니에요 이게 감사라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음. 감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확신하는데 음. 감사는 깨달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게 음. 연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음, 의미보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어떤 우리를 만드신 자기 계획과 의도를 가르쳐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진짜 깊은 감사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까 지금도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또 변화제는 죄 문제 그런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깊은 감사를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음. 인간이 고난이 없이 깊은 감사는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 그, 좋을 네, 그러면 좋을 아, 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건 네. 불가능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고통도 주시고 음. 어려움도 주실 때아 이게 나한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음. 나에게 최고의 유익인 깊은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네사님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던 요나가 또 네. 나가서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가다가 그렇게 꾸준히 습관이 정말 <웃음> 이게 중요하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 네. 환경과 상관없다는 걸 음.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음. 너무 확실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 네. 네. 음. 그 속에서 이제 구원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말은 뭐 음. 말이냐면 아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인 아, 구원이란 말이 예수고 네. 예수란 말이. 하나님이 죄인을들 사랑하신다는 음. 하나님의 확증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감사의 고백이 음. 내 속에서 나오는구나. 아멘. 네. 바울은 뭐 내가 너무 너무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내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데 음. 오히려 그걸 통해서도 깊은 감사가 나오고 네. 내 연약함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음. 또 많은 고난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네. 물론 뭐 함께 수고했던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도 많습니다. 네. 어, 생명을 내어준 동역자들로 인한 감사. 그래서 여름에 짜증이 많이 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네. 네. 이 계절에 네. 오히려 그 여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성경에 시절을 아랑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네. 겨울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음흠. 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여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의 목소리들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